그지가다 어, 아, 파... 아, 이... 응, 한번 해봐요. 그냥 해봐요. 응. 똑같죠? 아, 네. 응. 이거 파가 이상하니까. 잠시만요. 해볼까요? 금식고 음 하나 둘셋둘둘 하나 둘, 둘. 오레미 이파미레 에티솔라티 도우라라솔라티 이십이 미는 친다 안 친다? 친이미는 친다 안 친다 아, 안 친다 그죠? 이 한번 가요. 둘라도레미피 s 레 so, 솔라티도티라 s 시미시라둘라샤둘셋솔 o 솔피 s 번으로 가세요 솔 s 솔피미 이때 이거 너무 안돼요. 시자 솔피 솔, 솔, 솔미 쳐보세요 솔피 미 솔피 미돌려돌려 돌. 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솔피 미 솔피 미 4번 너무 쉬죠 미그렇지 솔피 미 솔피 미피미 피, 미. 베이스 치면서 피미 몇번 하세요 이제 좀더 올려요. 그래, 그 솔피 미 그래, 그래, 그래, 빼고 그래, 그 솔피 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냥솔 피미 솔 피미 그지만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손가락 가는 길만 연습하시라고. 솔, 미, 이... 이게 소리 나야 돼. 아, 진짜 틀려. 네. 이런 이런 운지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어디서 어요 아무튼 무슨 아무 진 나도 몰라요. 이런,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와데 베이스는 잡고 있으면 나무 손가락을 움직이는 형태. 손가 손가락이 아프네요. 네. 스트레칭이 안 돼서 그래. 유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걸 응. 하면서 유연해져야 돼요. 그 연습 자꾸 해야 돼, 이런 연습을. 그러니까 곡 연습을 하는 게, 곡이란 거는 여기 운지랑 그, 저, 리듬이랑 길이랑 다 지켜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건 뭐냐. 손가락 가는 운지만 잡아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잡다 보면 이게, 이게 스트레칭안 되니까 뻣뻣한 게 땡기고 있잖아요. 우리 다리 짖으면 땡기듯이. 그런 현상이에요. 진화것 같은 그런. 응. 음. 익숙해져야 돼. 그렇다 이것도...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웃음> 네. 네. 아, <웃음> 리듬 빼고 Sol B Mi Sol Mi 리듬 빼고 Sol 솔 Mi Sol 리듬을 지금 치고 싶어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정 해야 된다고요. 솔 s o 이것도 조정 안 되는데 내가 이걸 곡을 어떻게 쳐. 솔비미솔비미솔비미 소리가 지금 피가 좀 어설프잖아요 그죠? 피가 안 나잖아 그렇지 죽겠죠? 네, <웃음> 네. <좀> 너무 아파요 <웃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손 모양이 쁘게 나오고 있는 거에요 온수 잘하고 있어요 베이스 지금 살아있잖아요 솔비미 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솔라티 o 솔라티 소... 똑같은 모양이 e 쉬워 i 이거솔솔티티 o 어? y o 솔라티 그냥 솔라티. s 응. o 응. l 응. a 솔라티 솔라티 그지 s o l 넣는 게 중요하지 t 아, 예 Solati. Solati. Solati. Solati. s o 이 a t i Solati. s o 이제반대된 연습은 이런 연 연습 있죠 있죠. 아놓고년7 0 어떻게 한거0 0년 7000년 7 0 0 0라 까 해도 되고 락쿵 해도 상관없어요. 라쿵쿵 동쿵, 쿵 미쿵. 나 아, 나머지 뭐냐 몇 번이지 이게? 2 번, 2 번, 사번 손가락으로. 1 2 4로는 있고. 이제 자기 운를 잡고, 그리고 3 번으로 소를 잡고. 락쿵.